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시스템과 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 시스템은 유저끼리 공동체를 결성하여 구성원끼리 역할 놀이와 가족 임무를 할수 있는 컨텐츠로 원정대와는 구분되는 조직이에요. 따라서 다른 원정대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적대 세력까지 가족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파상인이일골드에 판매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후에 구성원으로 초대할 때마다 추가로 한 장씩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 레벨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가족 임무를 완료하여 올릴 수 있으며, 레벨에 따라 생산활동으로 얻는 경험 치량이 증가하거나 등짐을 맨 상태에서 이속이 빨라지는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이름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12,000점에 팔고 있는 가족 이름 변경권을 소모하여 가장이 변경할 수 있으며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7일동안은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내 가족 탭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루 상점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확장권을 사용하여 최대 구성원의 제한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호칭을 설정해 줄수 있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끼리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채팅이 존재하며 적대 세력과 가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 숙련도가 낮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제 알아볼 것은 즐거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임무이며 세개가 있어요. 가족 임무는 가족 경험치와 생활 점수 및 흑빛 아키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없으므로 매일 완료해주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가족 임무는 지역 발전의 시작이며, 거주지가 건설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임무를 활성화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회관으로 이동하여 관리인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밤징의 재료들 중한 종류를 20개 구해오라고 해요. 그리고 퀘스트의 보상으로는 생활점수와 델피나드 이별 그리고 채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기 전에 꼭 가족 임무를 활성화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번째 임무는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임무로 첫번째 임무와 마찬가지로 주민회관에 있는 관리인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임무의 내용은 요리, 벌목, 호박재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매일 랜덤하게 변경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하다보면 재미있기도 한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로얄 젤리를 채집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관리인에게 바로 퀘스트를 완료하면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아이템을 바닥에 설치한 후 상호작용을 통하여 함께 진행할 구성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임무진행을 누르면 돼요. 로열 제리 획득에서는 한 명이 여왕벌의 뚝배기를 때려서 어그를 끌어주고 다른 한 명은 여왕벌의 독에 의해 피해 입는 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벌통을 열기 위해서는 시전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른 한 명이 미리 열고 있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리약을 먹으면서 여왕벌의 뚝배기를 털고 벌집을 개봉하여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로얄 제리를 획득하면 두번째 임무가 완료되며 생활점수 1500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는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세번째 임무는 교역품을 다른 대륙까지 운송하는 것이며, 퀘스트는 교역품 구매 NPC에게 수락할 수 있어요. 퀘스트를 받았으면 해당 NPC에게 교역품을 구매해주세요. 교역품을 구매할 때는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26골드 정도가 소비되며 75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역 컨텐츠는 배를 이용하여 다른 대륙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초보자분들은 순항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순항선은 일정 시간마다 오스테라와 두왕관을 왕복하는 중립선박으로 순항선 관리인에게 선장의 보호라는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40분 동안 무적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선박에 올라가면 중앙에 선장 NPC가 있으며 선장의 보호를 소지한 채로 상호작용을 하면 무적 버프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버프는 순항선과 35m 이내에 있을 경우만 유지돼요. 따라서 선장의 보호를 사용하고 의자에 꼭 앉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셔야 하며 이유는 일부 유저들이 캐릭터를 밀어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항선의 정박 시간이 끝나면 항해를 시작하여 다른 대륙까지 이동하며 정박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순항선을 클릭하여 상태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순항선의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 혹은 원정대원과 함께 쾌속선이나 경주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면 비교적 안전하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순항선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교역품 판매 NPC에게 이동해 주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역품을 판매하는 근처에만 평화지역이기 때문에 약간만 멀어지더라도 적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서 등짐을 뺏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교역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NPC에게 말을 걸어 퀘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판매하는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 완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교역품을 전달하면 보상으로 흑빛 아키움 정수 20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여러 아이템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우징 시스템에서 텃밭이나 보관함의 공개 설정을 가족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에 거주지를 지어두고 함께 생산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아저씨처럼 부계정을 가족으로 넣어두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